사람들이 많이 웃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뭔가 재치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딴이 사람 거짓말 할 거라고 보거든? 정말 딴 판도 생겼는데요?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한발 물러서서 큰걸볼것 같은 사람이야. 내가 시간 끌고 물려 받는 건가? <웃음> 그거를 가업처럼 이 사람한테 물린다면 안녕하세요. 여자신방 연희이겠습니다. 하주울라나 학교 왔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아유 이 사람도 안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팔랑팔랑 거리는 게안맞지가 않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똥고집이야 그래 아집이 있는 거야 재치도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몸수도 같이 조심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열렸어 쭉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만히를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계속 뭔가 일을 벌리거나 말하면 꽃도 가고 뭐 이런 게있다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늘살것 같은 사람 있지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웃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봤을 었때 뭔가 재치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런지 뭔지 같은 간에 사생활은 어떤지 간에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묵직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가벼워 보여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딴이 사람 거짓말 할 거라고 보거든? 만약에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음, 피하세요 나 이럴 거 같거든? 그냥 이 사람 하도 절레절레절레 그냥 정신이 없어 보여 이성관계는? 이성관계 같은 경우는 <웃음> 진짜 나는 딱나 복잡하지? 나는 좀 많아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다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고 인기가 많은 거고 이 사람도 있잖아 아우, 미쳐버리겠네 진짜 변태 같아 그변태그 그 눈이 있어 내가 보는 그 눈이 있거든? 그 밤에는 그 남자 그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 사람도 반짝반짝하고 보여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밤이 되면 어둠이 나온요 나오면... 어, 속에서 <웃음> 아 아이고 진짜 밤에 제왕 같은 느낌 있잖아 제가 봐도 약간 좀기가 음. 있어 있어보이는... 보니 끼 다분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은 게 있지 저기또예민한 사람이래 또 가릴 건 가리는 사람이에요 또오래는어해요오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다가 갑니다 잘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처음은 중년은, 중년은 말년으로 봤을때 응. 응. 응. 언제가 제일 좋아요? 중년? 초년, 초년에서 중년쯤? 금전운은 좀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나이 있다고 봐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근데 내 기준에서는 아예 없지는 않아 자기가 본 거예요 아니면 내꺼 이 사람이 큰 돈을 쓰는 사람 맞아? 어, 썼던 사람이 어 썼던 사람이야? 그만큼 그게 있어서 한 거겠지? 이 사람 품돈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웃음> 방송이 음. 하든 음. 사업을 하든 음. 이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다 해야지 성이 차는 사람이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것처럼 보여 시작하려고 할때 뭐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 만약에 뭐 음. 하나를 선택해야 음. 되면 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음. 오늘 포기가 안들던데 딱 관심도 받아야 되고 딱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뽐내야 되고 엄마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그럼 안 되는데 그럼 9시 일있에서 맨날 뵙겠죠? 아는 그... 가수 탁재훈 씨예요아 그래 탁재훈 씨 아빠가 방송에서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한다 탁재훈이가 음. 아빠랑 좀 어떤지 음. 한번 봐달라고 가져왔거든요 음. 정말 땀판도 생겼는데요 이 아버님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발 물러서서 큰걸볼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마인드가 되게 많이 열려있고 폭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업 처럼 이 사람한테 물린다면 이 사람이 말아먹겠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고생을 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집에 있다고 하면 완전 집돌이. 뭐 해놓는 상차림, 밥을 만 먹는다든지 그럴 것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손과 발이 대조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 물려줄 게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했더라고요 채연씨가 음. 보은 음. 물려받는 건가? 음. <웃음> 그 물려받는 것보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싶어 할것 같아 그냥 돈을 물려받고 싶은 게 제일 만을것 같은 거야 뭘 물려주고 뭐든 간에 물려주는 거는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렵다고 봐 돈을 주는 거만 몰라도 그거는 힘들 수 있어. 추만 받는 건데? 자기가 끝까지 이어나갈 생각 자신은 없을 것 같은데?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사이를 봤을 었 때는 서로 답답해 할것 같은데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걸로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라서 아빠가 잔소리를 한다고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뭔가 귀닫고 할것 같은 사람이야. 고집이 있어서 거기서 더 커서 아집같이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음 싫어, 다 잔소리를 듣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내가 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는 방송에서만 재밌다. 집에서 와서 밥을 먹으면 한 마디도 안 한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진짜 웃기게 예민하다고. 뭔가 코드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나를 이해 못할것 같아. 그런 말안 해. 나말안 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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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사이에서 조심해야 될거 있어. 말해도 좋겠지,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나가는 그런 대화들이 서로한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결국엔 나중에는 지적하는 꼴이 돼버리니까.